마우스만 쓸줄 알면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가지의 사이트들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홈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브랜딩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시려면 당연히 쇼핑몰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쇼핑몰과 홈페이지를 정말 마우스만 질줄 알아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 이 기능 좀더잘 써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그때 결제해서 쓰실 수 있는 IMAP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쇼핑몰 제작 플랫폼별로 차이점 있는 영상 알려드렸었는데요. 그 플랫폼들 중에서 하나인 IMAP으로 사이트를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침 지금 신규 런칭하고 있는 쇼핑몰 상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 소개 사이트를 좀더 손쉽게 보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IMAP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 빠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IMA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작 가능한 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스튜디오, 펜션, 강의 등등을 할수 있는 예약 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할 수 있는 쇼핑몰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열어놨는 이 IMAP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카페24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도 있는데 왜 IMAP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IMAP 외에 다른 플랫폼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 호스팅을 구매하거나 HTML이나 CSS나 jQuery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되거나 여러분들이 포토샵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IMAP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쇼핑몰 플랫폼 ]의 템플릿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마우스로 끌어다가 놓는 방식으로 이용을 해 주시게 되면은 반응형 웹사이트 라고 해서 모바일 pc 그리고 태블릿 디자인까지 한 번에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또는 쇼핑몰을 만들다 보면 필요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 기능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구글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또는 고객의 통계 분석이나 구글에서 광고가 가능한지, 그 네이버 광고가 가능한지, 상품이 노출이 가능한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로 만들었는 것을 바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다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해당하는 시스템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다 사이트를 무료로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결제 시스템을 붙여 주시게 되면은 결제 플랫폼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카드 결제를 붙이셨다 라고 하신다면 카드 결제 수수료 3.3% 정도만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좀더 영세 사업자 이렇게 지정이 되셨으면은 이 수수료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제가 좀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맵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요 기능이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웹사이트 제작이나 쇼핑몰, 글로벌 판매, 모바일 앱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 예약 사이트 또는 어, 홈페이지, 쇼핑몰, 요런 것들을 만들 때 제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한번 쭉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그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 가지고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능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게시판 기능이다 또는 갤러리, 게시, 갤러리 게시판이 필요하다 또는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입력하는 폼이 필요하다 스튜디오 뭐 지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공유를 해서 다른 분에게 이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다 또는 내가 외부 모듈이 필요할 때 코드를 입력을 해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좀잘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삽입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진열 하시는 부분에서도 간편하게 진열하는 영역들을 맞춰서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모바일과 pc 가 함께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디자인으로 모두 다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언제나 관리를 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장점 그리고 접근성조차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형 웹디자인 PC, 태블릿, 모바일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상품 진열을 할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여질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나 쇼핑몰로 방문하는 고객들을 어느 정도 고정 고객으로 만들어주려면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때 이 해당하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함으로써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PC로 만들었던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화를 세...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장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 라고 하는 아마존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라별로 사이트를 다양하게 만든다 라고 했을 때 aw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서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별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보여주실 때어 혹시 미국에서 열었을 때 느리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들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 쇼핑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와 접근성 그리고 앱 보안 서비스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맵을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손쉽게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으시면서 다양한 기능들도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템플릿을 한번 볼 건데요 i m 엠에서 좋은 점은 먼저 템플릿을 골라서 디자인을 고른 다음에 사이트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템플릿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한 번씩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저는 한번 먼저 둘러봤었는데요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홈페이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화가 되어 있는 페이지 의 디자인이 저와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디자인을 선택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다른 디자인들을 미리 보기로 하셔가지고 다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디자인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렇게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원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상품이 하나였을 때 첨부여주기가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고 그리고 해당하는 것에 샵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매하는 버튼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태블릿 모양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모바일 모양으로 봤을 때에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네 어, 디자인이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사용성이 편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디자인으로 제가 한번 음, 사이트를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개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 때 사이트의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롤링 나잇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이트를 만들 거고요. 롤링 나잇 이라고 적을 건데 자 위쪽에 적었는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는 사이트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사이트에 대해 가지고 도메인 주소 임시 도메인 주소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설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하는 부분 잠깐 스쳤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시면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연결되실 거고 아니시면 비회원으로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제 아이디에 이렇게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 먼저 시험 사용을 해보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유료로 전환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 기능으로 해당하는 디자인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꾸실 때에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사이트를 복제할 수도 있고 좀더 관리하는 사이트가 많다 라고 할땐 사이트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사이트 관리 화면도 갈수있고요 디자인 모드로 사이트 디자인을 바로 연결해서 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이트 관리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한번더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로그인을 해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은 이렇게 사이트의 대시보드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완성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은 쉽게 따라가면서 사이트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왼쪽에 보시면 디자인 모드 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제가 선택했는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페이지와 그리고 제가 뭔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단순하게 클릭을 통해 가지고 페이지를 이동을 하면서 네. 디자인을 바꿀 수 있고요. 어, 글씨를 바꾸고 싶다 또는 이 사이에다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또 놓고 싶은데 라고 하실 때에는 해당하는 영역 부분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추가하는 부분에 저는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은 이미지 설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업로드 또는 무료 이미지 같은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i m a 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에 대한 효과들도 설정할 수 있어서 사실 디자인 정말 1도 몰라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디자인 해주신 다음에 닫아 주시면 바로 이 해당하는 영역이 삽입이 되고 어 내가 이거를 만약에 모바일로 봤을 땐 어떻게 되지? 라는 부분도 이렇게 바로 변경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글씨 같은 경우에도 더블 클릭을 해주시거나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정하실 때는 에 PC에서 먼저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넘어오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 수정으로 들어가서 글씨의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로 변경하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해당하는 부분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적어주고 뭐 디자인도 바꿀 수 있겠죠 정렬, 글씨,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높이라든지, 자간이라든지 글씨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들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이 y 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품의 갤러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설정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 변경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제목을 적고 설명을 적었을 때 해당하는 부분에 링크 주소는 어디로 연결될지 제 상품 중에서 어디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은 쇼핑몰의 어떠한 페이지로 이동이 되거나 하는 링크들도 다 연결해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다가 제가 원하는 내용들 이미지와 글씨만 붙여 넣어 주게 되면은 사이트 완성이 너무 빠르게 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어느정도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다 그거 좀 만들어 주셨다 하시면은 게시하기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되겠고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사이트 관리에서 쇼핑 기능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실 게 있으시다면 상품 관리에서 여러분들 상품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카카오 쇼핑 그리고 네이버 쇼핑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상품 노출하고 싶거나 카카오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노출시키고 싶거나 하신다면 이 해당하는 서비스를 입점신청하셔가지고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핑 환경 설정을 통해 가지고 카드사 결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도 필수로 입력하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설정이나 배송비 설정 하시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품 교환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 놓으시면은 모든 페이지에 일괄 적용을 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쇼핑 기능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마켓 옥션 11번가에도 상품을 내보내고 싶어요 일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통합관리 솔루션 뭐사방넷이라든지 플레이오토라든지 이지위너라든지 당당한 어 다양한 이런 쇼핑 관리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더 관리가 함께 가능하시니까 이용해 보시면은 좋겠고요. 또 아이맵에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환경 설정 메뉴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도 있고 결제 부가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결제 부가 서비스에서 페스코 페스토라고 하는 물류대행 회사가 있습니다 이 물류대행 회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상품을 출고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물류창고에 넣어 놓으시고 3PL로 대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이 페스코라고 하는 물류대행 서비스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상품을 중국에서 들어왔는 상품을 바로 페스코에다가 상품을 입고를 시켜주시고 저렴한 비용의 관리비와 그리고 택배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IMAP 서비스와 연동을 해놓게 되면 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출고 제품의 재고관리,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의 반품, 교환,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송장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해당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자들, 우리 같은 쇼핑몰 판매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고 i m 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판매까지 생각하신다면 글로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핑몰 쪽으로 사용하신다면 프로모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내가 홈페이지만 필요해 라고 한다면 스타터 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월당 결제를 해주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시고 지금 저희는 무료로 열어 놨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해당하는 결제 어,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서비스를 활용하셔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무료로 제공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쉽게 사이트를 만들지만 아무래도 단점은 분명하게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맵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단점으로 꼽자면 여러분들께서 개발에 제한적인 기능이 아이맵에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급사를 모집해서 B2B 주 C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진행을 할 때나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때에는 개발의 추가 확장성이 조금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테마를 조금 더 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테마가 한국어로 좀 제작이 되어 있는 게좀 적다 보니까 한국어로 적었을 때 어떻게 되는 모습일지를 좀 가늠하기 어려웠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단점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iMap의 장점 이라고 얘기한다면 반응형 디자인이지만 PC와 모바일 화면을 각각 디자인을 할수 있는 화면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응형 디자인은 보통 PC와 모바일이 함께 움직이지만 이 아이맵에서는 모바일 디자인도 별도로 다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장점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IMAP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인플루언서나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맞는 것 같고 이미 IMAP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소규모 창업자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좀 많은 분들 저와 비슷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손으로 눈으로 바로바로 바로 조정하면서 사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장점이라서 여러분들이 여타 다른 플랫폼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 보셨다면 조금 디자인한는게난 너무 어려워 디자이너 뽑는 것도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저는 아이 a p 을 강력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사이트 완성된 것도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릴 테니까요. 아이엠앱으로 만들어지는 제 사이트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져보시고 여러분들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맞는 서비스들을 아이엠앱에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아이엠앱 한번 사이트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나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임앱으로 우리 돈 많이 벌어봐요. 감사합니다.